지구가 없으면 또 다른 별에 가서 영성 공부하겠죠. 음. 지구 있을 때 일단 열심히 하시죠. 예. 우주가 무상한데 이 별들도 생멸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별 찾아서 또 가서 도 닦아야죠. 그렇죠? 인류는 영원할 겁니다. 이런 말 감동적이지 않네. 천지인은 영원하다 그럽니다. 도인들이. 하늘하고 땅하고 그러면 하늘도 이 우주도 생멸하고 별도 생멸하고 는 인류도 생멸하는데 왜 영원하다고 하냐. 영원히 존재할 거다. 왜? 우주는 인간이 있어야 우주거든요. 천지만 있으면 우주가 아닙니다. 철학적으로 깨닫고 보면 천지만으로는 우주가 형성이 안 돼요. 천지가 있으면 인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주는 어떤 식으로든 어느 별에서든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. 과학자들이 그걸 깨달은 분들이 인류학의 원리라고 그러죠. 인간 낳게 돼 있어요. 근데 과학자들은 확신을 못 갖습니다. 과학, 과학으로는 우주가 왜 인간을 만들어내는지 모르니까. 근데 철학으로는요, 천지인이 이 참나 안에서 각, 이 영원 불멸의 진리기 이 때문에 무형이 있고 유형이 있으면 무형, 유형 섞인 게꼭 나와가지고 거기서 돌을 구현해줘야 돼요.